이번에 애써 주신 오세원 그 시장님 그리고 김태훈 시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도우